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가천역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현장은 가천역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, 언덕이 시작하는 초입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도보생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, 이번 현장은 집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좀 저렴한 금액대로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성남에서 지금 4억대 신축빌라 찾기가 힘드실 텐데, 이번 현장 조금 아담한 크기지만 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좀 저렴한 세대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. <목소리>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